아 그러면 일라운드 호흡 끼고 네, 네. 그쳐 하고 그쳐 있고 일라운드 약간 아, 더 무도적으로. 최대한 실전 느낌으로 하고 오케이, 네. 아, 아 근데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누워있고 동윤 선수가 일어나는 상황은 전는 없을 거고요 만약에 멀리 떨어진다면 제가 아, 일어날 거에요 아, 아. 뒷차기는 그러면은 아, 그차기 쓰지도 못하던데 <웃음> <웃음> 이거 들어아 이거, 이거, 들어. 아, 아, 이거 뭐, 들어줘들어줘뭐 뭐, 쓰지도 못해 돈한번 사용해 볼뭐 쓸데없이 사람 쫄게 아. 만들고 말이야 보여주기요 어. 시작. 자! 자, 아, 이빠져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점아다수 감을 는 소리. 아, 잡다라는 소리. 잡았 좋았어요. 그 그러면 일단 후 차고 이번에 네. 태클 2라운 이런 나왔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이 이런, 다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대런 이런, 이대 이런, 이런, 이런, 이자이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아 이거 영 자, 은 자, 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다 자, 자, 자, 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는 척,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차이 되는데. 동가 태권도들 니까 거기 허벅다리 차고 되는데. 자, 유도 정나 뭐 하니까. 어운드 밖에서. 바 습니다. 마운트 바이크를 씁니다. 가 이게 뭡니까? 이 <웃음> 선수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니까 기술수 영목입니까? 잠깐, 잠깐 여기. 아니 핀가안 나오면 그러면 좀 시간 관계상 아 게임을 해야 되나. 어 지금 스윕아 성공했습니다. 아고 그냥 키라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굳이 스무츠 유닛처럼 지금 사이드를 먹고 삼점 먹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누르기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 누르기는 의미가 없는데 누르기 나왔습다아 누르기 나왔습다아 기분 나나 나탈 예. 키라 키라 아 키라 키라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오케이 자딱으리가 왔어요 어, 어? 어 괜찮? 아 너무 세게 떴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자꾸 그사람이참찬스러면 <웃음> <오면, 웃음> 사람을 아작내려고 잡고 하면 못된 버릇인데. 말씀 <웃음> 없요 어? 1분 남았거든요. 네. 잠깐 10초 쉬고. 언제 끝나요?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으아! <웃음> <웃음> <웃음> 근데 그컵 깔린 건 좀. 제가, 노, 제가 넘어진 건데. 아 1구. 아, 아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어차피 스케입 시킬 수 있으니까. 시착이 맞으니까. 스윕하고. 아 마, 맞아요. 1분 맞아요. <웃음> 와, 나는 그런 느낌 아무 <웃음> 저도, 저도 그런 느낌 나도 진짜 여기서만 그래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에, 어, 믿어주는 거예요 잡일 남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 하... <웃음> 다 힘들어 지금 배가 배가 아 근데 아까 전에 허벅 허벅 다리 찬스 대놓고 그냥 왔는데 초단이면 초단리면 이 정도는 기술을 하나 안 되잖아요 아돼왜안 돼요 돼돼아 그거 했죠 돼돼 아니 근데 아니 태권도고 유도 안에 그 엉켜가지고 보는 눈나오면거 어떻게? 아 그렇지 실전이야. 아, 아, 아, 아, 자일 자, 진짜 마지막 1분 아. 시작자. 어 그거 위험합니다. 이거 하는 운동선수 위험합니다. 아니면 얼굴 가지 마세요. 하, 하, 하, 자 계속. 어. 자 계속. 어. 차야 돼요. 차이드. 지금 실시했어요. 어 실어요러티 아 그렇죠. 아어 들었어요. 어길러티길러티 아아 아까 당한 거 그대로. 목숨 목숨. 그만부터 그만부터. 어. 어. 어. 어. 어깨 압박이고 아아아 있습니다. 라운드상에 음음 음. 수유양을할줄 아는 자 못하는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 벽을 이용하고있습니다안아요여아한을아요 여기가 한방할 것같아 안방할 것 같아요. 을 안방할 것 같아요. 한방을 치 안방할 것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안이여것같은 안방할 것한을치기 안방할 것, <웃음> 것 같아요. 한방치은안방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안이 자, 지금 20초 남았거든요? 네. 괜찮아 20초 할수 있겠어요? 네. 와 근데.. 아니 근데 지금 <웃음> 많이 지쳤어 지금 <웃음> 지쳤어 지금 지금 <웃음> 다 지쳤어 왜냐면 너무 많이.. 물딱한번 볼게요 음, 안, 해본, 음. 안 해봤는데 그 힘을 필살적으로 쓰다가 아, 어. 아, 체력 소모가 아. 엄청 크고 주짓수는 거기서 체력을 세이브 많이 하고 그런또 장점이 장점과 단점이 보여지는데 자 진짜 20초 남았거든요? 예 20초 가시죠 자 마지막이야 자자자 자,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자 시작 아니야! 하체, 하체 돼요 돼요 돼요 다, 다치기만 하면 하체 돼요 <웃음> 오! 오, <트라이앵글! 웃음> 어, 어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은 아니지만 이런.. 어, 개 작은 트라이앵글 기술이 있긴 있는 기술입니다 <웃음> 지금 다 시간 지났는데 마지막 마무리만 해볼게요. <웃음> 아 태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웃음> 자 여러분 주짓수 대 태권도 태권도의 대결은 여기까지. <웃음> 오늘도 너무 멋진 대결 보여준 두 선수 수고했습니다. <웃음> 자 일단. 탑샷, 호흡 돌려야 되니까, 이 아. 뉴스 먼저 얘기해볼게요. 오늘 어떤 작전으로 갖고 왔어요? 어, 일단, 디스턴스 매니지먼트, 아까 말한 네. 그 거리를 조절했다가 거리. 하는 그거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 하나도 안먹히요안 안안 먹혔죠. 아 <웃음> 어, 그러니까, 그 작전은 실패한 것 같아요. 아. <웃음> 왜냐면, 뒤차기가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실패했고, 두 번째 작전은 에너지 효율성. 저희 에너지가 여기 있고, 상대에 얘기했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사람 지실 때까지. 그 다음에, 팔을 꺾거나, 제압할 수도 있고요. 펀치에도 레벨이 있잖아요. 그 펀치를 저희는 5점 미만의 펀치를 계속 맞을려고 노력을 해요. 음. 그리고 서브 미션이라는 10점짜리의 공격을 해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쌓이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근데 뒤차기 10점짜리를 맞아버 거예요. <웃음> 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반성하고. 2780점짜리 뒤차기 어떤 거. 아 맞습니다. 예. 어. <웃음> 이게 음, 저도 호흡 조절 다 하는데. 이제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어, 어, 어, 어, 아빠가 힘으로 아빠 힘으로 압박해 보니까 그 벗어나려고 하니까 저는 이미 그때부터 체력이 완전 다운됐죠. 와, 근데 오늘 보면서 음, 이딱 발차기에 음. 주이스가 결합되면 진짜 그러니까, 오, 괜찮겠다. 어, 세겠다. 라이언 홀이 삐삐삐 어, 가드로 <웃음> 예. 엄청 유명한 선수인데 그 선수가 발차기 하면서 꼭 어? 넘어지면 주이스로 가고 엄청 지금 화탁해지게 계속 음. 승패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 좀평 한번 해 주세요. 총평 솔직히 이거는 좀 태권도가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제 사자 악어 사자랑 악어가 만나서 악어가 물고 강으로 끌어가면 이제 사자는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에서 할게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할게 없기, 네, 없기,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발차기라는게 체력 소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아마 불리한 게좀 많이 있었었던 거. 체력적으로 차이는좀 있었던 거예요. 네, 혹 이게 주짓수가 체력적인 우위는 갖고 가지수 음, 있지 음. 않냐. <웃음> 그런데 그 체력적인 우위를 살리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을 저희는 봤는데 여러분들의 해설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렸던 태권도 대주짓수 대 태권도의 대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여러분이 기다리는 대단한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대결도 대단하다